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의 치유관증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어, 제가 순종했던 내용이죠. 저희 치유관증은 거의 다 저희 아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희 아이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사역자님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 가는 거 줄이시고 아이들에게 기도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약보다는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희 아이 제자훈련한 재생 목록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업로드합니다 시작할게요 아이에 대한 이제 치유의 경험을 간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옆집 그 H 권사님과 전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눈에 어, 무언가가 들어갔다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애한테 가보니 애가 눈이 아프다고 클레이를 만지다가 눈을 비볐는데 눈을 뜨지 못하겠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안방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방언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과 동시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치유했다 치유했다 라고 두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저도 믿음으로 눈을 뜨라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속으로 당황을 해서 어떡하지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하나 아니면 내일 원장님께 보여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이에게는 눈 감은 채로 그대로 자자 내일 아침까지 자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럼 밥도 못 먹어요? 배고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아이를 이제 식탁에 데리고 가서 앉히고 삼치, 시금치, 김치, 김 이런 간단한 반찬에 따끈한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제가 숟가락으로 계속 먹여 주었습니다 아픈 눈은 오른쪽이었는데 왼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눈물만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또 밥은 잘 먹,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간증책을 읽었습니다. 파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 중에 두상의 우상숭배로 손주가 저주를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죄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믿던 그 아이의 엄마는 눈물로 그 교회 예배 중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왔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저주가 끊기는 강력한 기도를 했었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밥을 반 정도 먹이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찬양을 켰는데 그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두 팔을 벌려서 찬양을 여러 번을 부르고 다시 이마에 대고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주님 치유하여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 직전에 고쳐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방언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오면 응급실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응급실 가면 이런저런 검사안이라고 더 고생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기도가 끝나고 밥한 숟가락을 더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반찬을 집는 순간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나서 막 찬양도 하고 감사 기도하라고 아이에게 시키고, 어, 저희 어머니께 이제 영상통화 하면서 신나게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이제 집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띡띡띡띡 이렇게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신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어쩌면 너는 병원에 갈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너는 병원에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해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라고 <웃음> 저보다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잘 다독였습니다 이 책은 6월에 이제 경험한 간증이기 때문에 어 이 따끈따끈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우연도 없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산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